눈 핑크로 했네. 네. 핑크핑크한데? 핑크 아닌데요. 그러면? 버건디? <목소리> 백고에 대신 좀. 안 좋을 줄알았는데 뿌여면서 좀모만적인 느낌을 주는것 같아요 마치 저희 숨그 자켓 찍었을 때그는 사람들은 데요 그래서 사은사는사 그래서 저희 무대도 뻥터지죠 이제 노예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응?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치고 이렇게, 가치고 이렇게, 가치고 이렇게 가치고 응. 끝! 뭐야 이건 왜? I love you! 하트잖아요 하트! 아! 잠깐. 만천 있어가지고 그걸 날리면서 여름 바람을 표현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까 해가지고 해봤는데 별로 여름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셀럽에을 붙여가지고 물 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빛으로 이런 효과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일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보라색. 가운데 시간5더 응. <웃음> 더 진했을 때 좋았는데 지금 많이 빠졌어간어아 음, 어제까지 더 진했는데. 간음 5시간. 저기야. 오케이. 기 저기. 저기. 저아 저기. 아기 너를 원해. 여기 왜 왔어? 추운데 왜 왔어? 많이 춥지? 내옷 입어. 안 입어? 그럼 내가 입을게. 기회야? 경차 경차 수고 많다 다음에 보자 수고가 많구나 I can do i 지 케빈입니다. 왜? 네. 어 저희가 그 수영장 안에 있는 비니 집 세트에서 촬영을 마치고 철수를 하시는데 조명 혹시 필요하시나요? 여쭤봤더니 필요 없, 없으시대요 아닐 거, 버릴 거라서 케빈한테 주셨습니다. 제 숙소에다가 방에다. 언니야. 어때 기분이? 너도 여기서 뛰어야 되잖아. <웃음> 떨어지잖아. 엄청 뭔가 오래떨어지고 내가 벌써 물속에 들어간 기분이야. 안떨어지잖아형물딱들어어 <웃음> 어떻게 해요? 못 나오잖아. 어! 그냥 막움직이는데 계속 똑같은 자리인 거야, 느낌이. 근데 올라왔어. 그, 그 순간이 제일 무서워. 진짜 엄청 무서웠어. 진짜. 위에 올라가잖아. 위에 올라가는 거안 무서운데 떨어질 생각을 하니까 엄청. 근데 너 저기 있을 거 같은데. 아나 몸이 떨려서 못할것 같아. 와, 아, 참, 괜히 한다 했다. <웃음> <웃음> <웃음> 이제 굴러. 넌할수 있어. 파이팅. <웃음> 장난 아니, 아니, 터 배터리 배터리 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e 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다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제가 에너지 있게 화이트넘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데뷔 거의 1주년인데 이렇게 저희 데뷔 전부터 같이 했던 감독님과 같은 팀과 함께 같이 찍게 되어가지고 정말 감미가 새로웠고 영광이고요. 지금까지 더블이 제리였습니다. 안녕 안 우! 드디어 한정판 앨범을 제 손안에 들고 있습니다. Oh my goodness! 와우! 어팬 비용이 아하하!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 이제 뭐지? 왕관이 약간 광나는데 디테일 하나하나 말로만 이제 주고받다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웃음> 나이스. 뭐야? w k 어 그리고 제가 스티커를 또 제가 디자인했을 OFF AIR The Boys 제가 만든 캐릭터. Oh my 너무 설레요 지금. 와. 아 누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우 사진 제일 만들었어요. 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r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빨리, 뭐지? 팬분들도 빨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예쁘게 네, 봐주시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이었습니다. 오프에르! Yeah! 더보이즈 선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AA 시상식 지금 대기실 현장에 있는데 판매 하루 전에 이렇게 기분 좋은 시상식에 참여를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내일은 쇼캐스죠. 맞습니다. 아그러나 저희가 정말 준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에게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파이팅! 유대아 너무 떨리지만 잘하고 올게요. 파이팅! 어, 사실 이 똑같은 경기장에서 제가 아. 한국에서 처음으로 무대 선게키퍼 스타 1라운드 오디션이었어요. 근데 네. 어, 2년 조금 넘어서 이제 시상식을 같은 자리에서 어. 참여하게 된다는 게 너무나도 영광이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네, 애기 문영서가 혼자서 무대를 섰다면 이제 오늘은 12명 멤버들과 함께 한 무대를 할수 있어서 너무나도 어, 기대가 큽니다 지금 너무 긴장이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예요 어, 많이 응원해 주고요 화이팅! 신이되는 포즈도 좋습니다 네 화이팅 씁니다 검사를조각하 사람께 주시면 양쪽에 계신 기자님들께서 촬영하시길 바랍니다 주시면 촬영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패키지 오늘에게 하셨습니다 2018년 데뷔 후에. 우리 더위분들도 활동 기간 동안 아프지 않고 감기 걸리지 말고 파이팅 있고 힘차게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목소리도> 더위분들께 특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라마에서 랩, 1분 30초대 랩을 콜라보를 섭니다, 그대를. 그래서 아직 그 영화 하려면 10일이 넘게 남았는데 바로 그 소식 듣자마자 바로 가사를 써서 기대해주세요. 너무 떨려! 오늘 이제 컴백하고 나서 인기가요 이제 첫 번째 방송을 끝냈는데 역시나 인기가요 시청자분들이 어, 너무나 잘 예쁘게 봐주셔서 저희가 또잘 찍었던 것 같고. 안녕. 갑시다. 무슨... 아, <목소리> 저희 더보이즈가 만화의 스 왓슨. 남아에 오니까 되게 어, 뭔가 또 설레고 또 긴장도 되네요. 아 진짜 요! LED가 열리면서 제가 이렇게 딱 등장해요. 옆에서 이렇게 DJ분들 계시고 빵 아, 하면서 막센스분들이 이렇게 막 나가는 단순런더블이지의 메인레퍼의 명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모양도 어, 이, 이, 이 지금 녹아되고 있다용 마! 마 마! 지 감사합니다 이거 냐 마! 마. 마. 두 번째, 하나, 둘, 셋, 마!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정보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마마에 왔습니다. 와우! 한 손으로 박수치기! <웃음> 캐나다에서 마마 시상식을 어, 엄청 잘 챙겨봤던 무대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우리 CL 선배님. <웃음> 아시죠? 그 계단 내려오면서 뒷발 흔들, 흔들고 알죠, 알죠. <웃음> 레전드 영상 존경합니다 멋있으세요 My heart 너무 no 멋있으세요 큐가이번에 장난 아닙니다 지금은 안 떨리는데 아마 좀있다가 엄청 떨 거예요 저도 모르게 큐가 센터하는 파트에서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좀있다가또 봐요 <웃음> 오늘의 패션 오늘의 패션은 뭘까요? 바로 해리포터입니다 네, 오늘의 컨셉! 통도 먹고, 또 먹고! 예! 네. 하겠습니다게요 네, 네, 아 I mean, so m, -A m a Mama. 선을 냈네요. 그래서 우리는 두고 입었습니다. 자, 둘 셋! 외츠고이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강당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런투유로 또 학교 스쿨어택을 했었는데 어, 오늘도 이렇게 스쿨에 이렇게 몰래 찾아와가지고 깜짝 놀래킬 예정입니다.뿐만 아니라 간식과 이렇게 피자 백판 그리고 또 뭐냐, 급식을 직접 나눠주고 아 대박, 학생들이 꼭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비밀입니다. 쉿. 이거요? 베놈. 제가 원래 스파이더맨 좋아했는데 베놈도 좋아졌어요. 베놈. 참. 와우. 그래요? 지수님 좋아해. 네제뭐지 <웃음> 아, 솔. 처음에는 교장 선생님께서 5분 동안 연설을 하시고 나가시면은 되게 안전히 학생들이 어, 어, 이게 뭘까? 어, 하면 갑자기 버튼이 탁 치우면서 반반바람 반 반바람. 대기 중인데 학생들이. 다 먼저 습으면 점심시간이라 밥을 먹고 여로 들어오시겠죠? 혼방에 내려가 있고 저는 준비하고 허? 나서 아, 휴지 아니야? <웃음> 패딩을 입으려면 팩! 어패이 있어야 돼요. 어, 딩딩딩 딩. 삼행시를 잘 하려면은 행동으로보여줘 시! <목소리가> 시. 작이시제못하겠어3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가> 6 3 6 백두산 호랑이. 로 <목소리가> <디러>? 그래? 어, 백. <목소리가> 백. 백년 동안 두 두부를 먹어도 산 산소가 부족하지 않아 호 호랑이 때문에 호랑이이기 때문에 랑랑랑이어안끊어 <웃음> 아, 괜찮았어 나 괜찮아 나한번 찍어 호랑이 끼 아파요 <웃음> 자 이제 이 층까지 어세곡 중에 한걸 보여드리고요 자선우그럼 갑시다 귀 그럼 바로 하세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귀아 문진 짓네 아세요 하세요 예? YH님이 실망하십니다 빨리 하세요 귀단어이는데귀 귀를 뚫었어요 걸걸리적 걸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이 이를 이려어나 그래서 놀랐어 이박 이런 우연이 올드스쿨! 올드스쿨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대성배님들 커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행복니다 진짜 잘해. 퇴근 보여요. 딱누러내기위서 특별한 자척표 제가 또주제스 하는 데주제아 네가 네가 네가 뭔데? 저 해. <웃음> 아, 너에네에 눈에 눈에 눈에 눈지 아, 에 눈에 눈에 눈에 눈에 는에 눈에 눈에 눈에 눈에 눈에 눈에 무에눈 기지나가게요이몇시간요 a m e d o n 맞지? 멋진... <웃음> 항상 어떤 모델에서 계속 떨리고 굉장히 많이 되는데 멤버들끼리 연습 많이 했고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한 멋진 무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무대 멋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29년 파이팅! 더, 더 빠르고 더 많이 성장한 뉴를 보여드리는 게 그렇죠. 제일... 어느 방면에서도. 그 외에는 신의상을 탔지만, 왜냐면 또 다른 특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더보이즈 12명 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분들, 더비분들 다 모두 다치지 않고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 게제 목표이자 꿈이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저희가 더 열심히 더위분들을 자주 찾아뵙는 게 저희 목표고 또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이제 음악방송 1위 아니면 이제 내년 2019년도에 있는 연말이 있는 시상식까지 참여하는 게 저의 목표이자 바램입니다. 바2 0살의 새로운 첫 도와 춰포 어떤 토리를 해주시는지 정말 기대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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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 형, 또 금지 좀 넣어 으로 놓을 줄까 응. 호텔. 호텔을 더 드릴 수 있도록. 이것도 놓고 여 나. 큰일 났다. 성인 되기까지 성인 되기까지 6시간 남았어요. 더 보이즈가 왜 짱인지를 보여주는 해였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휴용이 많이 또 내가 말했 떡볶이를 사주고 정말 아 그랬구나. 떡볶이는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여서 사준 거고 형, 이렇게 말했으면 <웃음> 어떡하아 맞아요, 이거 사실 너무 솔직해요. 팩트! 팩트! 건강을 잃으면 Back. 당신이 가진 모든 <웃음> 것들이 너무 있습니다. 여기로 <웃음> 전화 주세요. 당장 전화 주세요. 어. <웃음> 갑자기 광고가. 1 9 어떤 해였으면 좋겠냐면 <웃음> 건강해. 건강해. 네. 모두 다 건강해가 되세요. <웃음> 건강해 더비. 건강해. 저도 모르게 피망이 나와도 그러나 형이 진짜 웃길 <웃음> 다 <웃기다>. 웃으면 <웃음> 강하게 아 눈이.. 네. 피망.. 또 입도 똑같았어. 맞아. 피망 사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순간에 가나였다가 피망으로 변했더라고요. 이제 가나보다 피망을 더저비 더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피망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똑같아서 아 어떡하지, 이제 제가 웃을 때마다 피망이 떠올릴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과연 또 어떤 피망자이 나중에 나올지. <웃음> 안 자른 <잘른> 피망. <웃음> 어 저의 목표는 일단 지금 중국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중국어를, 중국 성조를 되게 일단 잘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어 발음도 되게 잘하고 싶고 멋있는 학년으로 만나겠습니다. 맞지? 오늘의 여서 이제 새해가 밝았네요. 와 망설여 손날입니다 뭔가 시원섭섭하네요. 우리 형몇 달. 우리 내몇 달. 우리 반장 몇 달. 몇 이제 2019년이네. 2019년에는 정말 이제 더블을 더 멋있게 성장하고 달릴 수 있도록 제가 팀의 반장으로서 이끌겠습니다. Let's get here. 더보이즈의 모습을 많이 보여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더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팅해 많이 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세요 해피 뉴 이어! 드디어 스무이라니바이복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리게스 봐음 저는 어님이 진짜 존경진짜 음음 절대 저는 너무 다로더 음 열심히 하고 보습니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춥고 능히 시작 이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응원법이 있었어요 허! 허! 이! 재! 너무 좋습니 진짜 막방입니다 끝나요 오늘 음악방송하고 팬사인회 하면 진짜 노예 s 활동 납니다다러면이이 진짜 팬 팬콘 연을을더 열심히 할수 있어요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비상 님 이미 졌기 때문 입 이렇게 희망받아서 다맞 기뻤습니다. 그냥, 그냥 이번 활동을 이렇게 망설여서 2 0 1 0년이또한번더왔다 뭔가 새로운 표가 생긴 것 같아요. 첫방 아니고 쇼케이스 했던 게 진짜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이제 2019년이 되고 이제 막방까지 왔다는 게 정말 실감이 안 나지만 어디 안 가시고 저희 더보이지 기다려주시면 빨리 정말 간고습 I hope that you guys also enjoyed them. We are going to now prepare for our fan c so, um, <목적> <목적> 준비 많이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빨리 네. 어, <목적> 활동 동안 많은 응원해 주시고 정말 힘을 주신 더위분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팬 사인회 있는데 팬 사인회를 준비를 하러, 하러 가야 돼서 그럼 이만 지금까지 케빈과 지원했습니다. <목소리>